보시면 은 조리사를 두어야 되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은 국가시험에서도 요이 부정문으로 묻는 경우는 가능하면 출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서 에, 지금 다른 과목은 부정문으로 여러분들이 볼 문제 나오는 것은 못볼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법령 쪽에서는요. 부정으로 묻는 경우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곳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번 문제 답은요. 답은 4번이 답인데, 나머지는 조리사를 둬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법제 51조 시행령 제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보고조리할 때, 보고독에 문제, 위생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보고를 취급하는 보고 조리할 때는 조리사 꼭둬야 됩니다. 그다음 자 보고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하나 식품 적게 업자 다만 다만 자 인류의 급식 인원이 100명 미만인 산업체나 집단 급식소나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답을 여러분들이 풀수 있도록 하시고 그럼 1번 답은요. 4번입니다. 자, 이겁니다.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소,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둬야 됩니다. 자, 1번,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학교 집단급식소, 2번, 병원 집단급식소, 지방자치단체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3번, 학교 집단급식소, 보고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그 다음에 5번, 보고조리 판매하는 음식점, 그 다음에 지방공단 집단급식소, 자, 여기에는 조리서를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집단 급식소에서요. 상시 1회 몇명 이상일 때 에, 집단 급식소는 상시 1회 급식 인원이 몇명 이상인 곳을 집단 급식소라 하느냐? 자, 답은 2번 50명입니다. 50명. 50명. 법제 52조에 보시고 02조에 보시면은요.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는 국가지방단체,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공사 및 공단, 그다음 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이 설립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로, 상시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인 곳은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여기에 지금 저번에 그 식중독도 문제 일으키고 했는 뭐 어린이집, 뭐 유치원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죠? 어린이집 이런 쪽은 어떨까? 그, 거기도 포함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급식인은 1회 급식인은 70명인 집단급식소 가운데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 법제 52조에 보시면 이런,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급식소, 여긴 뭐 기숙사, 학교, 병원,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영양사를 둬야 하는데, 다만 다만 이래 급식인은 100명 미나 미만의 산업체는 둬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거기는 100명 미만인 업체, 그러니까 급식인은... 100명 미만인 산업체에서는 영양사를 꼭 둬야 되는 그런 조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70명인 1회 급식, 70명 직당 급식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될 곳은 어디냐? 산업체 식당이다 이 말입니다. 산업체 식당 100명 미만일 때는 산업체 식당에는 영양사를 꼭 두어야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제 100명 이상이 되면은 둬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사실 100명 미만이더라도 영양사를 두는 기업체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꾸 어떤 식품위생 관련한 문제가 자꾸 터지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그 영양사 채용을 100명 미만이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기업체 그렇게 보기 힘들어요. 거의 채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4번 집단급식소 근무한 영양사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은 뭐 영양사 직무가 어 규칙제 79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영양사 직무고요. 그다음, 뭐 학교급식법 뭐 이런 쪽에 또 영양사 직무가 또 따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는 영양사 직무 뭐 대동소이합니다만 첫째 식단 작성, 그다음 급식 배식 관리, 구매 식품 검수 및 관리. 그 다음, 급식시설 위생적 관리. 그 다음, 집단급식소 운영일지 작성. 그 다음, 다섯 번째,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단급식소에 있는, 뭐, 모든 사항을 영양사가 뭐 위생 교육 영양 교육부터 시작해서 조리 뭐 식품 뭐 구매 발주해서 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위생 관리까지 다 맡아야 맡아서 하는 직무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뭐 쉽게 하면 저는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큰배 하나 선장 선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자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 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누구의 면허를 받아야 되느냐 자 누구의 면허냐 이거는 5번 턱턱시군구청장의 면허입니다 영양사는 누구 면허입니까? 국무총리 면허입니까? 대통령 면허예요? 식약처장 면허예요? 은, 은호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입니다. 국가의료인 그러니까 국시원이란 국시원에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그거 했난 그 관할은 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입니다. 그 다음 6번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조항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6번의 답은 3번입니다. B형 간염 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얘기고요. 나머지는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법제 54조, 국민영양관리법제 16조에 보면은요,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1. 정신질환자. 근데 그게 관로에 보면은, 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제외, 자는 제외한다. 근데 이, 이게 적합하다고 인정해줄 전문의가 누가 있겠어 그죠? 2. 감염병 환자인데, B형 간염 환자는 제외. 단서조아 B형 간염 환자는 제외. 그 다음에 3. 마약, 기타, 약물 중독자 면허 못 받습니다. 그 다음 4번 중요합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자그 다음 7번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에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얼마 경과해야만 면허증 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가? 답은 1년입니다. 1년 경과해야 됩니다. 1년 경과해야 됩니다. 그다음 8번 그냥 쭉 8번 영양사, 조리사, 내용, 여러분, 어렵지 않게 풀수 있다. 보고. 그 다음에 9번. 자, 교육,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9번이 식품 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을 해서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답은 식약처장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자로 식약처, 그럴게요. 잘못하면 4번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웃음>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허지만은, 교육을 명할 수 있는 사람은 식약처장입니다. 그 다음, 교육, 영양사 또는 조리사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웃음> 답은, 답은 4번인데, 방금 앞쪽에 식약처장이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놓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를, 왜 틀렸는지를 여러분들이 답을 수정을 할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그 다음 11번 볼게요 집단급식소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교육 주기와 시간 답은요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2년마다 6시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관련해서 이것은 벌칙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벌칙에 대해서 아, 1번부터 봅시다. 식품위생법에 건강위해가능영양성분으로 규정된 것은 무엇이냐 답은 3번입니다. 자,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제 70조 7항에 보시면 은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 관리되어 가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의 나트륨과 당류, 트랜스 지방 등 건강위해 가능 영양성분의 과잉 섭취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2번이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이상 휴업할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느냐? 답은 4번 6개월입니다. 6개월 이상 휴업을 했다 이러면 은 영업허가 취소를 하든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3번 자, 위반을 했는데 이게 4차 위반까지 왔어요 4차 위반까지 왔는데 자, 3차 위반의 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 4차 위반했을 때 어떤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느냐 여러분 어때요? 3차 위반이 벌써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받았어 근데또 4차 위반했어 어떤 처분을 내릴, 내릴 것 같아요 답은요 2번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3번까지는 봐줬다는 얘기잖아 그죠? 자 규칙 제89조에 보면은요 자, 영업정지인 경우에 3차 위반 처분 기준에 2배로 4차 위반, 내 네, 3차 위반 처분 기준 2배로 4차 위반일 때 부과를 하는데, 자, 3차 위반에서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이 받았을 때 4차 위반 들어오면은 영업 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해라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있어 그러면 3차 위반에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맞았다 그러면 은 4차 위반했다 그러면 은 방법 없다 영업허가 취소입니다 영업소 폐쇄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4번이 집단급식소 운영자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을 판매하다가 1차 위반으로 적발됐어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습니까? 4번, 3번,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중하죠첫번째인데 응? 그 다음, 5번이요. 어떤 영업소에 대한, 영업소에 대한 출입 검사에서 AB 두개 위반 사항이 적, 적발됐어요. 근데 A는 영업, 위법 사항이 영업정지 2개월이고요. B는 영업정지 3개월이 해당됐다. 그러면은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개다 3개월, 2개월 더 해버리면 5개월 돼버리잖아. 그죠? 이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 중한 영업정지 3개월에, 그 다음 영업정지 2개월에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4개월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영업정지 4개월로 한다. 이게 답이 3번입니다. 자, 조항 문제이고. 그 다음, 6번이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은, 자, 이겁니다. 법제 82조에 보면은,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자, 영업정지나 품목제조정지 혹은 품목류제조정지 처분에 가름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품목 제조정지나 영업정지에 해당될 때뭐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행정처분과징금으로 가늠할 수가 있다 자, 이게 왜이 이걸 이런 조항을 넣어 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은참 회사뿐만 아니라 중대한 사항일 수 있는데, 그죠? 근데 문제는, 문제는, 자, 이 품목을 제조정지시켜버렸다면 은 지금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주로 이런 품목들 얘기겠지, 그죠? 그러니까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게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예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면은 좋겠어요. 그다음 7번, 8번 뭐다 지금 이게 범칙. 벌금, 뭐, 이런 쪽에 관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우선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14번을 한번 봅시다. 자, 14번을.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4번 3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다 틀렸는데 무엇이 틀렸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3번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게 답입니다 이거 답못 찾을 사람 없죠 그죠? 그 다음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를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하는 자가 매년 몇 시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3시간. 그죠? 3시간.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 업무에 관여해야 된다. 관여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 4번 조리한 식품의 매회 1인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씨 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해야 되는 게 아니고 144시간입니다. 영하 18도 144시간 보존식 조건입니다. 그 다음 5번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은 무시해도 괜찮다. 무시하면 처벌받습니다. 그 다음 15번.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내용은, 자, 이거, 어 답은 5번입니다. 5번인데, 자, 답 보고 나머지 틀렸는 거, 뭐 틀렸는지를, 5번 가금 인플루엔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판매하면 3년 이상의 징역 아주 중요합니다. 3년 이하가 아니고 3년 이상의 징역과 그 소매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병과한다는 얘기는 자 징역은 징역대로 받고 플러스 알파에서 벌금 또 내라 이 말입니다. 상당히 중하죠, 그죠 중합니다. 자, 그래서 자 좌측에 있는 자 법제 93조 9 4 5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소해면상뇌증 그 다음에 가금 인프렌자에 걸린 동물을 사용해서 식품을 제조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최하 3년이다. 3년 이상 가면 3년부터 더 많은 그 징역형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백선피, 사리풀 등을 원료로 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이야, 3년, 1년 자, 그 다음 위에 두 경우 모두 제조한 식품을 판매했을 때그 소비자 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병과한다. 그 다음, 자,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거 앞쪽에서 한번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매를 금지시킨 식품을 판매하면 은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도 상당히 무겁죠? 자, 이런 조건. 이런 조건. 그 다음, 방금 우리가 반너, 뭐, 섬수, 백섬피, 사리풀. 자, 이거 판매 목적으로 했을 때, 제조한자 벌칙은, 답은 2번.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7번이,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10년 이하 그랬지. 10년 이상, 이거는 아니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답은요, 5번입니다. 허가받아야 하는 영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다. 자, 우측에 설명했을 부분을 봅시다.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는 경우는 법제 4조의 위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규정 위반. 다시 말했어. 썩은 거, 유동물 오염되는 거, 병원 미생물 오염되는 거, 불결한 거. 무허가 제품, 이거 판매했을 경우. 그 다음, 법제 5조에 병든 동물고기 등을 판매하지 말아야 되는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때. 그 다음, 법제 6조에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은한 화학적 합성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판매했을 때. 그 다음, 법제 8조에 유독기구 등 판매 사용금지 위반했을 때그 다음 법제 37조 1항에 허가받아야 하는 영업을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했을 때 이게 전체 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꽤 무겁죠? 자, 아, 너무 좀 음? 섬뜩하다 그렇지? 응? 18번 바로 미스테리아 병에 걸린 고기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벌칙은 답은 5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그 다음, 쭉 건너뛰고 건너뛰고 아, 자, 25번 문제 한번 보자 25번 24번, 5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에게 대한 벌칙은 답은 1번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 25번 또 마찬가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답은 3번 집단급식소 위생적 관리를 위반했을 때 500만원 26번 7번을 볼게요. 자,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한 벌칙은 자, 1번 답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 27번 위반 사실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 의 과태료에 처하는 사항은 300만원 얘기가 뭐 여러군데 이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답원 27번에 답원 5번인데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했을 때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자, 해설본을 잠시 한번 보고 갑시다. 자,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1. 식품적객업자가 영업신고증 영업허가증 또는 조리사 면허증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히 만다그죠 2번 소비자로부터 임을 발견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식품 이력 추적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한 자다 300만 원 그다음 법제 101조의 영양사가 교육명령위반이나 식품위생취급위반 식품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 없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한 경우 이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부터는 이제 학교급식법이니까 학교급식법 그 다음 7장이 국민영양조사 그 다음에 국민영양개선 뭐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그 다음에 8장이 국민영양관리법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 그 다음 나오는 부분이 9장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장이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식품 관련한 법령입니다. 자, 법령이니까 어, 자, 오늘 우리가 다이 법들을 다 본다는 것은 '무리'고, '무리'고 이 정도로 하고, 오늘...